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10월 5일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그 지분을 정렬을 할때정렬취득세율이 그 조정지역의 3억 이상을 정렬을 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어, 뭐 다주택자로부터 만약에 정렬을 받는다 이럴 경우에 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어, 이걸 전체 가액은 예를 들어서 3억이 넘는 집인데 그 중에 절반만 만약에 정렬을 받아서 예를 들어 3억이 넘지 않는 금액 지분만큼을 정렬을 받는다. 그럴 때내 받는 지분이 3억을 넘지 않으면 정렬취득세율이 일반세율인 3.5%인지 아니면 그집의 전체 그 가액이 3억을 넘기게 되면 12%의 세율을 그렇게 나온 세율을 내가 받는 지분 금액 예를 들어 1억 5천이라면 1억 5천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지 3.5%인지 12%인지 5 1 12 그거 잠깐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어, 오늘 낮에 이제 원 어, 플러스 1, 1 입주권을 정렬를 하실 분이 이제 상담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어, 소양님, 이거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이 세율이, 정렬 지득세율이 몇 프로 됩니까? 이런 질문이 들왔습니다 갑자기 순간 탁 헷갈리는 거예요. 지분만 넘기게 되면 이게 과연 그 금액만 3억 안 넘으면 되는지. 더구나 지득, 그 정렬 지득세를 신고할 때는 그 가액이, 우리가 정렬 가액을 만약에 5억에 신고한다. 정려세는 5억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정려취득세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공시가격 감정가액 그 언저리 비슷한 금액으로 구청에 가면 가액을 빼줍니다. 그 금액을. 그 기준이 이제 3억을 안 넘으면 되겠죠. 향후에는 아마 이 기준 금액도 정려세를 부과하는 그 실제로 넘기는 그 계약서에 쓰는 그 금액 기준으로 나중에는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정료취득세를 매기는 그 기준 금액과 정료세를 내는 그 기준 금액은 좀 달라요, 적용하는 게. 어,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정료취득세를 매기는 그 금액이 이제 3억을 안 넘으면 일반 세율이겠죠. 근데 그게 전체 그 정료취득세를 매길 그 금액이 3억을 넘었을 경우에 나는 절반만 정료를 받는다. 그러면 내 정려받는 게 3억 미만일 경우 그럴 때 세율이 통체로의 금액이 정려취득세 기준이 원래 3억 넘었던 거라면 내 집은 3억 안 돼도 12%를 부과하는가 3 5를 매기는 걸로 예쁘게 봐주는가 그걸 한번 지펴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사무실에 이제 가끔씩 제가 일부러 오시라고 초빙을 제가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세금에도 박식하시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도 존경을 하고, 또 같이 있으면 굉장히 즐겁고 참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이제, 아까 원 플러스 원 정려세를 막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듣더니, 소장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카톡으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아 요건 같이 공유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어디서 뭐 찾아온 자료가 아니라 뭐뭐 뭐 분에게 제가 받은 이런 자료입니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료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가 3억 이상 주택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12%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3억을 이렇게 넘게 될 경우에 12% 12% 어, 적용되는데 3억 원의 판단 기준은 시분 정여이더라도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전체 가액이 3억을 이렇게 넘게 되면 어, 중과세율 12%가 적용이 되고 어, 내 지분이 지분만 받게 될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지분 받는게 2억이다 그거 3억 안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3.5% 가 아니고 이거 역시도 전체 가액이 아까 절반 지분 2억 이었는데 만약 에 전체가 4억 이었다 이럴 경우에는 12% 를 내가 정려 받는 요 지분에다가 곱해서 받는다 이 뜻입니다 어,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 4억 원 주택을 50% 만 정리한다고 해서 2억 5천만 원으로 이제 어, 보면서 일반세율 3.5%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5억이 넘기 때문에 중과세율 12%를 먼저 추출을 하고 이걸 내가 받는 어, 그 가액, 정려가액에다가 곱해서 정려취득세를 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조정대상지역에 3억 이상 주택을 정려취득을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가지신 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렇게 1세대 1주택인 그런 분이 정렬을 해줄 경우에는 어 주는 수정자 그러니까 주시는 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해당이면 중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세율 3.5%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 정렬 받는 사람은 다주택자라도 전혀 해당이 없고 주시는 분이 집을 이제 증여 넘겨주는 사람이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어~ 증여주는 사람 수정자가 받는 사람이 아유 잠깐 헷갈렸어요. 증여해주는 어, 사람이 넘겨주는 사람 부모님이 자녀한테 준다면 하 부모님이 집이 1세대 1주택이면 어, 받아가는 증여 취득세가 중과가 아니고 일반 세율이고 수정자 받는 사람은 어, 집에 몇 채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는 사람 넘겨주는 사람이 그냥 1세대 1주택이면 중과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액이, 전체 그 가액이, 어, 이제 3억을 넘게 되면 중과세율을 먼저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받는 그 지분액에다가 꼽혀서 세금을 내는 어, 그런 그겁니다. 제가 요거는 원래 또뭐 관련 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뭐신 자료가 있어서 관련 법까지는 안 찾고, 요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공유를 해 드리고요 이것처럼 정리할 때도 이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취득세 낼 때도 예를 들어서 집안 채가 10억입니다 근데 10억을 뭐 자녀 3명이 어울려서 예를 들어 이거를 뭐 공동으로 상속을 각각 3 .3, 3 .3, 뭐 3.3 3.3 뭐한 3.4 이렇게 받았다 칩시다 어 이렇게 받았을 때요거 어, 자체는 6억이 아니까 예를 들어서 다 무주택 자녀였다면 어 취득세 1.1 1.1 세 사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기실 수 있,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요집한채 가격이 몽땅 몇 명이 공유인 걸 떠나서 어, 전체가 9억이 넘으면 3 3요 무주택자가 가져갈 경우에 어, 요 3.3을 1.1이 아니고 3.3을 각각 내가 받는 그 지분 금액 만약에 3억 3천에 받는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3.3%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똑같습니다. 보니까. 정료 취득세나 그냥 주택 취득할 때 이렇게 전체 가입 기준으로 세율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받는 그 지분 매매 가액 아니면 정려 가액 거기다가 곱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방세법 들어가면 이거 적혀 있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니까. 그기맞춰서 한번 찾아보시면 자녀들한테 넘길 때 3.5%인 줄 알고 아주 쉽게 그냥 정리해서 넘길라 했는데 나중에 정려 취득세 보니까 그냥 완전히 억대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시면 안 되잖아요. 한번 꼼꼼히 검토해 두시면 도움 되는 자료 같아서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